드론 흡수 시작해볼까? 네! 간다! 지워! 어, 아! 몸이 있다가 간다! 어? 어? 진짜 유포이되는데아이 어, 잘됐다! 삼쾌아 침! 아, 용식아 오 꼬봉아 <웃음> 맞죠? 용식아 밥 먹자 밥 아이, 꼬봉아 그 얘기 틀렸어? 무슨 얘기? 요 앞에 호수에 환상의 SCP들한테 틀렸대 뭐라고? 환상의 SCP? 아 진짜야? 오 거기 마박사님도 계시대 얼른 가봐 아 그래 알았어 야 갔다 온 놈에 밥 먹자 오 갔다 와 환상의 SCP야? 어? 너무 궁금한데? 박사님! 조용히 해 임마 박사님! 시끄러워 임마 박사님! 야, 호몽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저쪽에 환상의 SCP가 있어 조용히 해! 어? 어디예요? 우와! 진짜 멋지다 환상의 SCP! 저거 5 0 나타난 거죠? 살도살다 내가 환상의 SCP 모로 이렇게 가까이 볼줄 몰랐다 아, 너무 연구하고 싶어. 와, 나도 저런 환상의 SCP 모를 갖고 싶다. 하봉아, 내가 연구하러 지금 연구소 가야 되거든. 하, 어, 너도 관심 있으면 따라오렴. 아예? 아, 같이 가요. 대단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 환상의 SCP 모니아. 자, 이렇게. 박사님, 잡았잖아. 박사님. 박사님. 박사님.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아주 잘 됐구나. 내가 마침 새롭게 SCP 모니 될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지. <웃음> 아 그래요? 아, 그럼 빨리 좀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어, 자 따라오렴. 네. <웃음> 오, 와. 자, 봐봐. 이세 중에 아무나 골라서 네가 클릭을 하면 네 몸에 흡수되게 된다. 자, 그럼 신중히 고를 수 있도록. 아예 예. 예. 와, 다 갖고 싶은데. 아, 그래도 음, 그치. 나는 절대 죽지 않는 육팔을 선택했어요! 박사님! 자 그렇다면 흡수 시작해볼까? 네! 가자! 지 어, 뽑 몸이 이상하다! 아. 어? 어? 진짜 육팔이 되는데와 신기해요 박사님! 자잘 들어라! 지금 6팔이지만 여기에 있는 173 레벨 공9 6도 빼날 수 있다는 거꼭 인지하고 지금부터 재밌는 모험을 떠나도록 해라 레벨업을 시켜라 아네 출발할게요 렛츠고 가자 간다 자 모험을 떠나볼까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목소리가 왜 이래 아 별로 맘에 안 들어 어 육파이 목소리가 겠어야야야야야야야야 야! 그렇지! <웃음> 이거지 이거 하하하하 간짜모을잡아자하하하 모험을... <웃음> <웃음> 나는 언젠가는 환상의 SCP몬이 될 거다 최고가 될 거란 말이다 하하하하 <웃음> <웃음> 음 어? 왜야 어? 얘도 s c p 1 3은 감히 육파이앞 앞을 막는 거야? 좋았어, 넌 나의 첫 재물이다. 간다. 육팔의 커다자 씨아. 레벨업, 레벨업. 이렇게 손쉽게 됐지요. 아이고 귀찮게 이틀일삼이들리인가 이거 육팔의 커다짜. 아 역시 강력하군 있어 야 하하하 두렵지 않다 아주 깜짝이야 이야와 좋다 좋아 아주 기분 좋아졌어 어? 여긴 또 무슨 도시야 어? 무쇠 시트 기대되는구만 나와라 아무도 없냐 나와라 나이게 시끄럽게 네? 강력하게 생긴 놈이군 네가 여기 대표하는 SCP냐 s c p 오1삼이다 가만두지 않겠대자 SCP끼리 진정한 대결을 해볼까? 호호호 좋다 자 덤벼라! 간다! SCP-682 콩각장! 고! 공도의 건각장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간다! 물점에 넣꽃 쓰라! 더러워 진짜 시체 빼지! 얻었다! 어 잠깐만, 빼지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부터 SCP를 잡으면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으어! 야! 야 빼지를 보우미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거구나. 그럼 참 다음 마을로 이동해 볼까? 다음 도시로 가는 길이 아이 길인가 보군. 자, 아 좋아 좋아. 저 저, 저 뭐야 저거? 어? 이 SCP를 잡으면 땅콩으로 변할 수 있다? 정말? 하하하, <웃음> 저 SCP는 내 거다, 내 거야.